아, 갑시다센 두강이거든요. 두강 중에 첫 번째 지수로그 함수 미분 편인데 지난 시간 풀이안 했기 때문에 오늘 풀 같이 갈게요. 음, 네. 네. 총몇 개니, 이런이? 음, 지수로그가 14개. 14개. 삼각함수가 50을 좀더 맞네. 해보자 어디 보자 보자 어디 보자 자셀몇 페이지야 지금 페이지 56부터 출발 대표위험첫 번째 몇이야 이거 응. 몇 번이야 330. 330번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얼마? 3의 x제곱 어, 플러스 2 x제곱 분의 3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 x제곱이야. 자, 항상 그렇지만 원래 푸는 방법을 알고 쇼컷을 알아야 돼. 쇼컷만 알면 원래 풀이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헤매. 자, 무한분의 무한이면 원래는 밑이 큰 놈으로 나눠야 돼. 밑이 큰 놈이 누구야, 지금. 3이지. 3의 x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1될 거고 얘는 3분의 2의 x제곱이라서 0될 거고 얘도 3분의 2의 x제곱 0될 거고 3 남겠지. 오케이? 그래서 응. 3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거야? 무한분의 무한이고 최고차함 그 차수가 같으면 즉 공비가 같으면 큰 놈의 계수 보겠지? 여기 플러스 1이 3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야 돼. 응. 다음 두번째 336번 응.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응. 1로 가 이거 정리가 이렇게 되나요? 로그의 x 3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되나요? 어차피 이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냐는 건데 1로 가면 요거부터 봅시다 x 1 0인데 x 마 x 1 0인데 소거 분모에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 1 분의 분자에 x 플러스 1 남고 1 들어가면 3분의 2지 그러니까 뭐 나와야 돼? 로그 2의 3분의 2 로그 2의 3분의 2는 어떻게 쓸수 있어? 로그 2에 2 마이너스 로그 2에 3이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에 3 로그도 그냥 숫자다 추추 추하자 다음 말. 340번 자, 340번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1 플러스 3x의 x분의 2제곱 더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가 1-2X에 X분의 세제곱이지자 제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넣었더니 1의 무한제곱분이지 1의 무한제곱분이이 녀석과 이녀석 무슨 관계? 역수관계여야 돼. 그럼 여기 원래 뭐 와야 돼? 1 플러스 3X에 3X분의 1이 와야 돼. 근데 원래 뭐 있었는데? X분의 2가 있었고 이게 없애주려면 3X를 해줘야 되지. 그럼 철학철학 철학 없어지고 원하면 6이지? 2의 네. 6제곱이야. 그럼 얘도 1-2x에 여기에 뭐가야 돼? 마이너스 2x분의 1이 와야 돼. 원래 뭐 있었는데? x분의 3. 이거 없애려면 곱하기 마이너스 2x잖아. 없어지고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는 2의 마이너스 6제곱이야. 둘을 더 하는데 오케이? 그럼 2의 6제곱 다음 뭐야? 플러스 2의 6제곱분의 그래서 k는 k는 2 유 형사 추추차차 343번 리미트 x 가 무한대로가 차되 있는데 한눈에 안 보이지 그러면 그거 해봐 통분해봐 X분의 X플러스 1 X플러스 1분의 X플러스 2 X플러스 2분의 X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요 X분의 X플러스 1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쭉쭉 가서 뭐가 나와? 2x분의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이거에 2x로 이렇게 되거잖촤촤촤 음, 음. 되겠죠? 정리.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2분의 1은 앞으로 나와도 되죠? 2분의 1안 넣어놓자 2분의 1 뭐야? 쫄락갈 거니까 x분의 2x 플러스 1에 2x제곱이지 그리고 다시 쓰면 리미트 뒤에 뭐부터 2x 분의 2x 플러스 1이지 이거에 2x제곱이지 괜찮아? 사랑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플러스 2x 분의 뭐야? 2x제곱이지 1에 무한대곱이니까 둘이 역수관계니까 그대로 2 e. 그냥 계산하는 거야, 여러분. 뭐 구구절절 사연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그냥 계산 파트야. 한번 뭐야, 300? 405. 49번. 리미트 X가 어딜 디 가니? 마이너스 405. 3이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 분모 뭐야? 405. X 플러스 3 분의 분자 LN 루트 405. X 플러스 4지. 0분의 0 꼴이네. 0분의 0 꼴이네. 자, 근데... 이건 좀 헷갈리니까 우리가 x 플러스 3을 t로 치환하면 이 녀석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분의 ln 1 플러스 t꼬이제 맞습니까? 네. 얼마입니까 이거? 1이죠? 됐습니까? 다들 반응이 없네 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 이거 뭐였어? ln a 분의 1이었어. 근데 지금 밑이 2잖아. 루트가 있구나. 여기 루트가. 2분의 1 이제 여기 2분의 1을 묶그야지 얼마야 2분의 1지 2분의 1못 봤어요 미안해요 다음 추주 좌좌 다음 문제 354번 나는 좀 다음에는 다른 문제들을 좀 풀어주고 싶어 항상 대표 문제만 푸는 게좀 불편해 x분의 이로 통분 되죠 통분이 로그 정리되죠 로그 3에 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얘랑 얘랑. 이거랑 이거랑. 그럼 여기에 4분의 1을 두고, 곱하기, 여기 곱하기, 4니까 곱하기 4분의 1인 거지? 그러면 얘가 뭔데? LN 3분의 1. 그럼 우리 결과는 4LN 3분의 1. 300? 58번 리미트 x가 또다시 어으로가 0으로 가 뭐야. 2에 4x제곱 마이너스 1 ln 1플러스 3x제 얘는 뭘로 나눠주는 게 좋고 3x 그러니까 곱하기 3x 해주시고 얘는 뭘로 나누는 게 좋고 4x 그럼 뭐 해주시고 4x 얘가 뭐가 돼1 얘도 뭐가 돼 1. 4X분의 3X 0인자 소거하면 결과 얼마? 4분의 3 괜찮아요? 뭐 여기까지 뭐뭐 뭐, 뭐 불편한 것들 별로 없겠죠? 다음 어? 364번 어, 10개 다들 이렇게 되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분모는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나요? 네. 자 양쪽이 다르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네. 0으로 가 x분의 e 의 x제곱 마이너스 x분의 네. 3의 마이너스 x제곱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수도 상관없지? 네. 그러면 얘는 뭐야 얘가? 1, 네. 얘는 뭔데? 네. 마이너스 네. ln 네. 3분의, 1. 3분의 1, 즉 X가 어디로 가? 0. 0으로 가 분모 얼마?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루트. 응.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 E 얼마? 2 얼마? 1. 0 넣어서 분모 0이니까 분자도 0 돼야 돼서 당연히 B는 뭐가 되는 거야? 2. 1. B는 1이 되는 거지. 2. 자 그리고 분모 분자 X로 나눠주면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분의 X분의 이건데 이게 유리화할 거잖아. 제곱 빼기 제곱하 뭐나마? ax. 여기는 루트 ax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어디로 갑니까? 분모가? 얘 1로 갑니다. xx 약분하고 0 집어넣으면 2분의 a가 2가 된 거니까 a는 얼마? 4. 자 이제부터 좀 문제가 있다와 375번 이제부터 문제스럽다는데 다음 문제도 문제스럽지도 않아 씨. x축 y축 그래프가 샥 올라왔어. 얘가 y는 2x제곱이고 요 점이 있고요. 여기가 b. a점은 뭐야? 0,2네. 2 7 1 씨발이 발이 씨발이. 여기가 네 오케이? 그럼 얘가 요렇게 만나는 여기는 얼마야 당연히 1이겠지 근데 여기서 P점까지 올라가서 P점은 뭐야? P점은 뭐 상관없네 요점을 P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왔네 C는 어디야? 3이야? 네. P가 어디를 가까이 올때 B에 한없이 가까이 올때 B A C P가 B에 가까이 올때 어떤 삼각 아 삼각형이 두 개구나 이렇게 나뉜 삼각형인데 여기 삼각형을 뭐라고 부르고 S 1 여기는 S 2라 부르겠다 그피 P 점을 모르니까 P 점의 좌표를 T 컴 B에 T 제곱하겠습니다 음. 여기 있던 P가 B에 가까이 온다는 것은 T라는 값이 0에 가까이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리미트 T가 어디로 갈때 0으로 갈때 결국 구하는 건 S 면 어 S2분의 S1인거야 그지? 네. 그럼 S2는, 먼저 S2는 밑변의 길이가 얼마야? Um. 3 um.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얼마입니까? E의 T. 네 E의 T제곱이죠 이게 T 마이너스 제곱이네요 이게 T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분 잔은 어떻게 되죠? E의 이 얼마입니까? 어, 2분의 1 곱하기 E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곱하기 높이 얼마입니까? 네. t. 그러니까 식 정리해보면 결국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데 2분의 1, 2분의 1 필요 없으니까 3 곱하기 2의 t제곱 마이너스 1. 분의 2 마이너스 1 곱하기 t야. 리미트에 영향받는 건 t잖아. 네. 난 분모 혼자 t로 나눠버리면 얘가 어디로 가? 1로 가지. 네. 그럼 결과 얼마까 네. 3분의 2 e 마이너스 차분하면 돼 여기 여기 차분하면 돼좀 차분히 다음 379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알아. 위에가 뭐냐면 x분의 ln a플러스 3x구요 여기가 b인데요 얘가 x가 0이 아닐 때고 얘가 x가 0일 때입니다 뭐래 얘가? 연속이지 응. 0을 위아래 집어넣은 건데 위에 집어넣더니 었 0분의 0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다? 1 그리고 이거 얼마 나와? 얘 때문에 3 나오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4 됩니다 제가 풀이할 때는 한순간도 시선 떼지 마세요 놓쳐요 다음 384번 fx 뭐예요? ox제곱, OX제곱? 2X3제곱. 2x3제곱 마이너스 1 f'0 구하라 했으니까 f'x부터 구합니다. 함수 두개고배미분법이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유지 플러스 앞에 거 유지 뒤에 거 미분 에뭐 집어넣래? 0, 0 집어넣래 보통 0 집어넣어서 사라진다고 라 생각하지만 지수함수는 안 사라져서 계산해야 되거든 F8 0은 얘는 없어지는게 맞지 얘만 계산하면 1 Ln5 그대로 외니까 마이너스 Ln5 다음 유형 13 389번 Fx가 뭐야 Ln x야. xlnx구나. xlnx야. 이때,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뭐야? x분의, sorry, x-1분의 f의 x제곱, f1이지. 너희 내가 왜 수학 2할 e 때, 이런 형태를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기억나? 매우 중요해. 여기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 만들어야 되지. 뭐가 곱해줘야 돼. 그렇지, 얘가 어딜 봤는데 결국은? f'1이고. 얘 묻는 거야 그러면 나는 f' 얘를 미분해야 될거 아닙니까 결국 f' 무슨 미분해야 돼? 미분 해야 돼?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유지 더하기 앞에 거 유지 뒤에 거 미분 그러므로 얘는 lnx 플러스 1이에요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1을 집어넣잖아요 ln1은 0이기 때문에 2가 얼마로 떨어집니까? 2에요 2 e. 마지막 문제. 벌써 수주자자 395번 f(x)가 천하락, l n a x, x가 1보다 클때 밑에는 b x 제곱 플러스 e,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가 미분 가능이래. x 1에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면서 약분하고 해야 되는 거 미분하고 해줘야 되는 거지. 음. 1번 역, 연속인 경우 연속이기 때문에 1을 위에다 집어넣은 LnA는 B 플러스 2가 돼야 돼. 두 번째 미분 가능이기 때문에 위에 거 미분하면 얘는 합성으로 봅니다. A의 x제곱 분의 미분해서 보면 A. 얼마 결국? x분의 1. 아래 거 미분하면 2 b x g 그걸 대입한 결과가 얼마야? 위에는 1. 아래는 2b. 그러므로 B는 얼마야? 음. 2분의 1. 집어 넣어주면 2분의 5잖아. 그럼 A는 얼마야? E에 2분의 5 정도. A를 곱해주시면 2분의 1, E에 2분의 5어떻 되겠죠. 여기까지 정리.